안녕하니요 피터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화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려고 해요. 이 리듬과 선율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리듬과 선율이 따로 한 사람이 아니라 리듬과 선율 자체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리듬, 선율은 리듬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. 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성은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옷은 변할 수 있죠. 그래서 작은 별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귀로 확인할 거예요 먼저 다장조, C장조의 주요 사마음만을 가지고 작은 별을 한번 쳐 볼게요 네, 이번에는 같은 노래를 가지고 다른 화음들을 많이 써서 한번 쳐볼게요. 복잡한 다른 코드들을 사용해서 연주를 해봤어요. 이 두가지 어떤가요? 같은 노래인데 귀로 듣기엔좀 음악이 달라요. 어, 처음 주요사화음만 가지고 연주한 노래는 동요같아요. 이 세가지 화음 다주요사화음들은 메이저, 즉 장화음들이에요. 장화음은 그냥 귀로 들었을 때좀 밝은 느낌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밝은 동요같은 느낌이 화음또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차용 화음이라든지 뭐 이런 희한한 화음들을 많이 넣는데 그러면 좀더 다른 느낌일 거예요. 이것은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.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게 좀더덜한 거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같은 선율 리듬 같은 리듬과 선율을 가진. 곡이라도 다른 화성을 붙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화성은 옷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화성은 색채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. 뭐 색채 뭐어예 미술 쪽은 잘 몰라서 어쨌든 색채로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어 내가 알고 있는 칠수 있는 화음의 주요 사음밖에 없어서 이렇게 친다. 네예 그거. 랑 내가 여러 가지 화음들을 많이 이 노래에 담을 수 있지만 이게 좋아서 주요 산만을 넣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화음을 화성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거 참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와 있는 노래가 나와 있는 대로 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다른 이건 좀 다른 화성으로 칠 거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모방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이 노래에서 이렇, 이런 코드들 이렇게 썼구나 그럼 여기 이 코드가 어떻게 왜 나온 것이지? 라는 걸 분석하고 파악하고 저장해 놨다가 다른 노래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어 여기 어울리네 이걸로 해보자 하고 안 어울리네. 그러면 여기엔 이게 아닌가 보다.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진 것,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영상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